애기 울면 멈추나는 질문에 나도 한번 울어보겠어. 멈추네. 하니야 Vừa yeah. đen yeah. yep, yep, yep. 고맙소. 아니야 고마워. 넌내 생명의 은인이야. 엄마 코 재수술할 뻔했네. 타라아아 아, 얼굴을 가리 가리고 쓸어줘야겠다. <웃음> 지지 아 네, 지지 됐지 지지 아 엄마가 우리 하니 덕분에 우리 하니가 지지인 짓을 해서 일어났